안녕하세요 민정 쌤입니다 네어 이제 정말 날씨 추워지면서 겨울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어, 발 그치게 하시는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바로 발 그치게 하게 되면 허리 쪽에 부담이 되고 고관절이 아직 힘이 약한 분들은 오래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동작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버티다 보면 고관절이 안쪽에서부터 점점 열이 나면서 제대로 이제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그쪽에 피가. 혈액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 손발이 차신 분들이 이 혈관들의 골고루 혈액이 잘안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날씨가 추워지면 벌써 손끝 발끝이 너무 차갑고 시리고요. 네,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힘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누워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등 대고 누워볼게요. 누워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숨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특히 이 손발이 차신 분들이 잘 어, 신경 써주시면 좋은 부분이 배꼽 아래쪽의 아랫비 라인이거든요 어, 단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충분히 복부에 있는 혈액이 골반을 타고 발까지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허리와 등 라인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여서 이등 쪽의 혈류 순환도 잘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좋거든요 양쪽 무릎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발가락을 천천히 10개 모두 위로 들어주세요 발가락을 들어 올려서 발가락 끝에 모두 힘을 실어주세요 힘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그 근육에 피가 많이 갈수 있겠죠 엄지발가락 내려주시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도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네 새끼 발가락으로 힘껏 바닥 한번더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양쪽 뒤꿈치로 바닥을 나무뿌리처럼 꾹 눌러서 디뎌보세요 네, 내쉬면서 배 안으로 허리를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주시고요. 들이쉴 때는 천천히 엉치와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네, 잘하고 계세요. 자, 내쉽니다. 배를 내려서 허리가 바닥으로 들이쉬면서 배는 살짝 올라오고요. 네, 엉치와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허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동작이죠?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 무릎 당겨 숨 내쉽니다. 들이쉬면서 멀어지고 다시 내쉽니다. 들숨 나이 네, 손 풀어서 오른발 내려주세요.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계속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과정들도 역시 배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서 혈류순환이 잘될수 있게 하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내쉬면서 왼쪽 무릎 당겨주세요. 들숨에 멀어집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왼쪽 무릎 당겨주시고요. 들이쉽니다. 손 풀고 왼발 아래로 내려서 깊이 배로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왼쪽 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주세요. 이 바깥쪽에 골반의 뻣뻣한 면을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발 들어주시고요. 왼손을 다리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고 양손 깍지 오른쪽 무릎을 잡았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어깨의 힘보다 내쉴 때 배를 안으로 당기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들이쉬고 손을 풀고 오른발 내려볼게요. 왼발 옆에 나란히 다시 배로 크게 숨 쉬어줍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 놓으시고요. 왼발을 들어볼게요. 오른손 다리 사이 공간 집어넣습니다. 양손 깍지 왼쪽 무릎 잡아주세요. 턱이 위로 들리지 않게 내리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들숨에 멀어집니다. 내쉴 때 먼저 힘이 배에 들어가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깨와 팔의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들이쉬고 천천히 배가 올라옵니다. 손을 풀고 왼발 아래로 오른발 옆으로 나란히 내려주세요 그대로 배로 크게 숨 쉬어 줍니다 네, 이제 손으로 엉덩이 옆에 바닥을 지그시 눌러서 짚어주시고요 자, 발가락,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을 의식해서 꾹 아래로 눌러주세요 뒤꿈치는 안쪽 뒤꿈치, 엄지발가락 쪽 안쪽 뒤꿈치를 디디면서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세요 에 점점 엉덩이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네, 손으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 주시고요. 팔꿈치와 어깨를 아... 내리고 엉덩이가 위로 올라갈 때 발이 흔들거리지 않게 새끼발가락 안쪽 뒤꿈치를 힘껏 바닥으로 내려 주세요. 네, 턱 살짝 안으로 이제 천천히 등뼈를 하나하나 아래로 내리고 허리를 내려 주세요. 엉치와 그리고 꼬리뼈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잘 하셨고요 다시 내쉬면서 배에 힘껏 바닥으로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힘을 주면서 천천히 위로 높이 올라갑니다 세개발가락 뒤꿈치는 바닥으로 더 힘껏 누르세요 어깨 손바닥 모두 어깨와 팔꿈치 손바닥 손가락을 모두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천천히 등이 내려올 때 엉덩이는 처지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이 배와 엉덩이 라인의 힘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허리, 엉치, 꼬리뼈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대로 배로 크게 숨 쉬어 줍니다. 계속 동작 중간에 숨을 고를 때 배로 숨 쉬는 것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배를 통해서 크게 내장기 주변 그리고 골반의 안쪽에서 혈류순환이 자꾸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다리를 밑으로 펴서 내려볼게요. 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던 것에서 발끝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셨었는데요. 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어, 발끝치기 하시는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네, 바로 발끝치기 하게 되면 허리 쪽이 부담이 되고 고관절이 아직 힘이 약한 분들은 오래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 동작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발하고 발사이는 골반 넓이 안쪽으로 엄지발끝끼리 서로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바깥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반복해서 움직여볼게요. 계속 반복해서 움직여주세요. 네. 자, 이제 안으로 올때 엄지발끝끼리 살짝 닿으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충분히 동작을 반복하면서 고관절이 움직여서 발이 안으로, 밖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요, 손으로 이렇게 허리 밑을 받쳐주셔도 돼요. 자 이제 점점 속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네 목에는 힘 너무 들어가지 않게 배에 힘 주시고요 고관절에서 발까지 안쪽 바깥쪽으로 계속 움직여주세요 네 지금 이 빠른 속도를 계속 유지해주세요 저도 힘들지만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고관절 안쪽이 뻐근한 느낌이 오시더라도요 멈추지 마시고요 3초, 30초는 계속 해주세요 사실 이렇게 30초가 시, 긴 시간이죠 근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고관절이 안쪽에서부터 점점 열이 나면서 제대로 이제 다리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그쪽에 피가 혈액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네, 손발이 차신 분들이 이혈관들의 골고루 혈액이 잘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안쪽에서 이큰 관절들,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던 속근육들을 다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네, 30초 됐나요? 자, 이제 네, 천천히 힘을 빼볼게요 네, 발 끝에서부터 이렇게 다리 안쪽을 타고 뭔가 지르르 하기도 하고요 따뜻한 느낌도 나면서 정말 피가 점점점점 순환이 되면서 발의 감각들도 조금 더 민감해지고요. 발목에도 힘이 생기고 발바닥 쪽도 오히려 약간 더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이 안쪽 다리에 힘이 있고요. 이 고관절이 바깥쪽이 뻣뻣하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러운 상태에 느껴집니다. 양쪽 무릎을 천천히 위로 세워주세요. 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계속 처음부터 이 오랜 시간 하기 어려우시면요 한 1분 정도만 시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분, 3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시고요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꾸준히 자주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쉬면서 무릎 왼쪽 들숨에 가운데로 오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무릎 오른쪽 들이쉬면서 가운데로 돌아오세요 예, 이제 천천히 몸을 한쪽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엉덩이로 바닥을 누르세요 머리를 먼저 들지 마시고요 골반으로 바닥을 꾹 누르고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시고 나서 가능하면 특히 이 배꼽 밑에 있는 아랫배의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면서 호흡하는 것들도 아랫배에 이 배가 굉장히 차가운 분들이 손발도 결국은 차갑게 되거든요 아랫배 쪽에 냉기가 흐르지 않고 점점 따뜻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여성들의 생식기 질환이라든가 네, 허리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 고관절이 아프고 다리 힘이 없는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동작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시리즈 아침 그리고 저녁에도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